저는 반투명한 이미지들이 서로를 투과시키고 중첩되며 끊임없이 다른 이미지로 이어지는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현상된 네거티브 필름을 볼때그 필름에 찍혀있는 과거의 피사체만을 보지 않고 그 필름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그 자체로 완결된 종착점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또 다른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스크린이자 연결 통로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사진을 다룬다는 말이 스스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매체가 태생적으로 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진의 이러한 이중성은 재현 대상과 이미지 사이에 합치될 수 없는 간극에서 유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복제 가능성을 전제한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열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혹은 사진과 관련된 논의가 미디어 이론, 미술사,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다중적으로 걸쳐 있으면서 상호 모순된 주장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진이 아닌 것들을 좋아해서 일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분열적인 관점이 사진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s if 는 사진 혹은 이미지가 갖는 다면적인 속성들을 이제 매개의 변수 삼아서 몇 개의 원본 필름들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겹쳐가며 인화한 사진들인데요 어, 사용된 필름의 종류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진의 다중적인 속성들을 각각 대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 인화 과정에서는 두 개의 필름을 겹쳐서 사용하거나 인화지를 구부려서 초점거리를 왜곡하는 등의 변주를 주었습니다. 더블 네거티브는 제가 처음 시도했던 컬러 암실 작업이었는데요. 흑백 암실에서 변주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의 뭐 개조 차이 정도였다면 어, 컬러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매개 변수가 무한하게 늘어난 느낌을 받았어요. 어, 광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색은 이제 노광시간이나 현상약품의 온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크게 달라졌고 그 결과적으로 최종 아웃풋에서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너무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작업에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제스처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카운트는 제가 개인 암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시리즈인데요. 그 전까지는 학교 암실을 대여해서 사용했는데 최대로 인화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형 프린트가 가능한 암실을 만들었고 어, 작업 과정은 거의 모든 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 롤 인화지를 잘라서 바닥에 고정해 두고, 어, 대형 확대기를 사용해서 노광을 하고, 밀대에 약품을 묻혀서 계속 칠하면서 현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와 수세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과정을 불을 끈 상태에서 추측과 감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어, 개인전 제목이었던 레이스는 윌리엄 폭스텔버스의 사진집인 그 자연의 연필에서 따왔는데요 이 사진집에 실린 첫 번째 네거티브 도판 이미지가 레이스를 찍은 포토그램인데 이 원본이 되는 레이스가 원리상 흰색일 수도 있고 또 검은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공존하고 있는 제 작업과 또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전 제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솔라브리스 연작은 마이클 스노우의 영상 작업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어, 먼저 이미지를 전사한 반투명한 천과 그 천을 그대로 인화지에 올려놓고 밀착인화한 작업이 있고요. 그 천으로 틀을 짠 뒤에 페인트를 칠한 캔버스, 또그 캔버스를 다시 인화지에 올려놓고 밀착인화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구성했던 이유는 작업들 간에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미지가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투영되고 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관계를 역전시키면서 연속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브젝트 스루는 이제 물이나 슬라임 등 흐르는 성질의 소재를 필름 삼아서 이제 확대기에 넣고 찍은 흑백 사진 연작인데요 어, 필름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한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작업입니다 제가 만드는 이미지들이 다른 이미지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그 변화와 움직임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움직임의 메타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흐르는 액체처럼 보이지만 또 움직이지 않는 필름도 함께 만들었는데요 실제 물이나 슬라임을 통해서 찍은 사진과 또 레진 캔버스를 통해 찍은 사진을 병치에 두었고요. 어, 전시 안에서 보는 사람을 교란하는 장치들을 숨겨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해 12월에 열린 두 번째 개인전, The Very Eye of Night는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이어지는 과정을 일련의 시퀀스이자 운동성으로 간주하고 어, 제가 정의하는 무빙을 주제로 준비했던 전시입니다. 어, 라멜라 의 연작은 그 프레임에 따라서 특정한 3차원적 형태를 이루는 그 얇은 비누막들이 일시적으로 유지되었다가 터져버리는 성질에 흥미를 느껴서 어,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일시적으로 다른 차원을 이루었다가 고정되지 않고 사라지는 그 비누막의 성질이 제가 다루는 필름 혹은 이미지를 유비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놀토스코프 어, 연작은 실험영화 감독인 마야 데렌의 마지막 작품 그 밤의 눈에 나오는 무용수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요. 어, 카메라 워킹과 편집을 통해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매체적으로 재구성한 데렌의 기획이 움직임 자체를 움직이고자 하는 저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레퍼런스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 밤의 눈에 찍힌 무용수들의 이미지가 일종의 움직이는 네거티브 필름처럼 보였고 어, 저는 마야데레의 네거티브를 투영시켜서 저의 시퀀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 시리얼 북 시리즈는 어, 크게는 동어 반복과 클리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되는 연작인데요. 어, 본래 제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라서 그 책이나 인쇄물에 친숙한 편이었고 또 2013년부터 1년에 한권 이상씩 책을 만들어 왔어요. 어, 그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일종의 드로잉의 역할을 하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저는 예술에서 여성이나 페미니즘을 주제로 다룰 때그 의제의 원류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들에게서 왔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루이스 오먼과 같은 여성 연대체를 통해서 다른 여성 작가들도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작가가 자신과 자신의 작업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이 점수가 그려지지 않은 관역판에 끊임없이 화살을 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어, 2016년도 예술계는 성폭력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어, 선망했던 세계들이 무너지고 또 이제까지 학습해온 판단의 기준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또 기준이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말 그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나의 판단과 기준을 관찰시킬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기준이 언젠가는 변화하고 또 기각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